타워 아이템을 소개하는 이것도 뜻깊고 영광적인 자리에 제가 서게 됐습니다. 어, 개의적으로도 굉장히 좀 뿌듯하게 컸며요. 어, 사실 동남아 순회 공연을 네, 어, 부족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도네시아의 전시에 참여를 했고요. 어, 인도네시아에서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서 오늘도 어, 여러분들의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극기 타워라고 하시면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의 라켓 스포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심지어 골프에이기까지 한쪽 방향으로만 하고 있죠. 또한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 장소에만 가야 할수 있다는 단점이있고요또 뭐가 있냐면 다 공통적으로 공이 빠르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혼자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레슨에 일정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부 그런, 이 단점들을 찾아내서 아, 이왕이면, 한 손보다는 양손을 쓰면 좋지 않을까? 또, 실제 어디서나 좀 쉽게 할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예를 들면, 특정인들, 운동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 좀 못하는 사람도 같이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어, 권도를 전공을 했고요. 태권도장을 15년 하고, 실질적으로 아이들 대상부터 학부모들 얘기까지, 스포츠에 관련된 여러가지 다양한 것들을 접목해서 많이 시도해봤습니다. 그중에 태권도가 하체 중심의 운동이 거의 9 0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천도 너무 기약하고 그걸 또 만회하기 위해서 어, 하다보니까 이런 스포츠를 개발하게 된는 동기가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태권도를 기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태극이라는 이름을 넣습니다. 었 그래서 저희 삼태극이라고 해가지고 천지인을 상승하고요. 천지인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이만물의 생성의 원인고좋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는 좀 소수할 수 있지만 뜻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디자인과 상표가 이제 등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또 우리 지식재산센터에서 또공유주년로 PCP 출원, 또 특허 출원까지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앞에서 좀 즐거웠습니다. 보시면 어, 나무로 된다있 낙이 시고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그렇지만 제가 초기 자본이 유족해서 나무로 먼저 예,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다보니까 반응이 더 좋은 거예요. 아무래도 나무가 사람에게 인체에 부해하고 예, 굉장 적합합니다. 기존에, 어, 골프체부터 뭐 라켓,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 보시면, 어, 사용하시면서, 뭐, 질의가 심한 대부분은,